아, 저먹어 저거 먹거아놓고 왔어, 는땀땀흘려 울리지 마. 에이 진짜 죽기 없어. 줄게 없으니 줄게 없는데 어떻게 죽. 여기 온다, 온다. 나 찍고 있어. 나 찍고 있어 봐. 나 찍고 있어 봐. 응. 응. 손 응. 가져갔어? 응, 가져왔어. 어머, 잘 먹는다. 맛있어? 맛있게 어. 먹어라.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, 진짜 잘 먹는다. 들고 먹는다. 응, 응. 어떻게 그거 들 줄을 안하니? 응? 그 도토리 다 들고 먹지 그럼 뭐 걔가 먹 그래 도토리 이렇게 이빨을 까서 먹잖아 까깐게 없어서 너 너무 편하겠다 야 <웃음> <웃음> 음, 너 이쁘다 어박 저기 뭐야? 전화, 고맙다고 전화, 하는 오해, 거야? 또줘또줘또줘 또 줘, 또 줘. 일로 와 아니 저 점심 보고 원천 와봐 네, 네. 어 저쪽으로 가. 저쪽으로 가시오. 또, 또, 그것도 싱싱한 게 좋은 겁니다 응.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? 대충봉으로 했어. 아니 우리 같이 올라왔잖아 보고 싶은데. 분네장이 없는데 도아그어아 그건 저 먹어? 아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안어아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안아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안 먹어? 그건 안어야 그건 안 먹어? 아그아 그건 안 먹어? 아그아그안 먹어?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안 먹어? 아 그건 아아그그 어? 다 먹었어 다 먹었어? 뭐, 어떡하니? 없데뭐 똑같으신데 뭐. <웃음> 뭐 됐어 가자 오가자